예, 안녕하세요. 게임세 성우도 게임보드입니다 예, 오늘 공략할 보스는 이제 디아로가 보스전인데요. 예. 그 스토리 쭉쭉쭉쭉쭉 깨시면은 그 펄기 하나 디아로가 이제 때려서 포켓몬을 잡게되고 그 다음은 보스전이 기다리고 있는데 청간산 기슭에서 여기 기지 올라온 다음에 저 위로 보시면 신호신전이 있어요. 예, 저기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아이디는 진주단을 골라가지고 디아루가랑 보스전 배틀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반대로, 그, 금강단을 고르면은, 펄기아랑 이제 보스전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여기 상키스 쭉쭉쭉 따라 올라오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여기 쭉쭉쭉쭉 올라오면은, 지도 보시면 여기에요. 그냥, 일로, 오른쪽 길로 가서 쭉 올라오면은, 여기, 바위 입구가 있습니다. 예, 여기로 들어가시게 되고, 예, 들어가면은, 쭉쭉쭉 올라가면 돼요. 뭐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쭉쭉쭉 올라오고 가는 길에 왼쪽 보면은 아이템 같은 거 파는 상인 있고 여기서 보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눌러도 됩니다. 눌러도 바로 진행 안 돼요. <웃음> 누른 다음에 네, 이제 보스가 다가오거든요. 네, 스토리 마지막 보스일 겁니다. 아마 저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 오른쪽 저 친구를 고르면은 제가 지금 진행할 디아로가랑 배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디아로가 보스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패턴이랑 어, 패턴은 크게 총세 가지고 이 친구가 좀 타이밍이 좀 빡세가지고 네. <웃음> 한번 실제로 보여 주면서 어떻게 조금 플레이를 해 나가야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컷신이 지나면 이제 바로 시작이 되거든요 좀 긴장을 하셔야 돼요 조이스틱 잡으시고 Y가 회피입니다 항상 기억하시고 일단 들어가면은 대기를 합니다. 순간이동을 쓸 거예요. 지금 피하세요. 다음 보셨나요? 저 디아루가가 처음에 푸슝 이러고 저한테 달려오거든요. 그걸 바로 피해야 됩니다. 제거 하늘에서 날라오는 메테오는 총 4번 떨어뜨립니다. 자두 번, 세 번. 그리고 이 메테오는 잔상 이렇게 불이 있어요. 맞으면 아프니까 조심하시고 네번 나오죠? 자 그러면은 파란색 파동이 나옵니다 총 3개 나오고요 피해주고 피해주고 지금 누르세요 피해줘요 3번 피했죠 이렇게 한 패턴이 끝납니다 자, 순간이동 패턴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푸슝 지금 피하세요 푸슝 푸슝 투팍 푸슝 투팍 약간 이런 느낌으로 푸슝 하고 저한테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바로 Y를 누르면 안되고 살짝 반박자 마음속으로 쉬어줬다가 회피를 눌러야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이 메테오는 네번 날라온 됐죠 한번더 날라오겠죠 이거 다음에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저 파란색은 좀이끝 끝쯤에 있어야지 피하기 쉬워요 자한번두번 번, 마지막 세번 패턴 끝났어요 자 순간이동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마음속으로 박자를 세고 순간이동이 안나왔네요 저거는 예전에 해봐서 아시죠 빨리 때려잡으시면 됩니다 자 포켓몬 안싸우고 그냥 진정한을 쓸게요 오늘은 자 패턴 자 메테오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마지막 나오겠죠 네번째 이렇게 하고 <웃음> 파란줄 세개 나와요 근데 이게 가끔 파란줄보다 순간이동이 먼저 나올 때가 있는데 그게 버그인지 의도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순간이동 한번 나올 거예요 박자를 알려드릴게요 부중툭 지금 보셨나요 이게 오면은 바로 누르면 안되고 오면은 마음속으로 핫 이런걸 한번 세고 피하시면 됩니다 자 메테오 총 네번 날리겠죠 때리면서 진행할게요 자. 한번더 날라오겠죠 그 다음에 저 파란색 이거 줄 파동 날릴 때는 욕심 안내고 진정하는안 던지는게 나을 것 같아요 진정하는 조금 메테오 타이밍에 던지는게 나을 것 같고 집중할게요 지금 지금 이렇게 피하시면 됩니다 이제 대충 감면 오셨죠 이 느낌 자 그러면은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이 친구 에너지가 반 피가 떨어져가지고 이하로 50% 이하로 내려가서 새로운 패턴을 쓸거예요 어려울거 없습니다 똑같아요 메테오 날리고 두번 날리죠 이것도 똑같아요 네번까지날릴거예요 세 번째 매트, 그냥 피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패턴 쉬운 것 같아요. 순간이동 때문에 어려운 거지, 하다 보면 쉽습니다. 자, 네번 날렸죠? 파동 피할 거예요. 자, 한 번, 두 번, 세번 피했죠? 순간이동 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피하시면 됩니다. 예, 네, 진정한 날려주고. 사실 이건 뭐 티비를 할게 없긴 한데 이 불이 잔상이 다 함께 떨어질 때까지 유지가 돼요 예, 보시면은 이게 아직 유지가 있죠 이게 다 떨어져야 이게 없어집니다 예, 그말인즉슨 조금 이렇게 사이드로 사이드로 돌아주면은 피하기가 쉽다는 뜻이 되, 되겠죠 예, 파란줄 나옵니다 한개 두개 세개 자 피했죠 순간이동 할거예요 어? 순간이동 안하고 메테올 썼네요 오히려 좋습니다 메테오가 좀 많이 커졌네요 예 패턴을 보기 위한 거니까 이것도 4개 날리겠죠 예 똑같이 4개 날렸어요 피하면 돼요 그냥 파란 줄도 한번 두번 세번 자 이렇게 피했죠 자 이거 오히려 땡큐죠 저거 네개 부셔주면 돼요. 자 부셨고요. 포켓몬 배틀그래도한번 해야겠죠? 네, 펄기아로 혼내줘 버리겠습니다. 반대로 진주단이 아닌 금강단을 고르시면 이 위치 이 둘의 보스전이 바뀔 거예요. 아, 대제의 힘으로 그냥 보내버리겠습니다 그냥. 아 근데 레벨이 비슷해서 한방에 안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볼게요 예, 네, 괜찮습니다 근데 진짜 이쯤 스토리 막바지까지 하셨으면 은 웬만한 속성 다 있고 웬만한 거다 있으실 테니까 땅이나 격투로 때리면은 엄청 큰 데미지를 주고 고스트 드래곤 불꽃 악 얼음 페어리 얘네가 그냥 그 1대1 비율로 줄수 있습니다 <웃음> 그러면은 대령몬으로 혼내버릴게요 그 다음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보스전 좀이 뒤쪽에서 하면 좋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다음 패턴을 대비를 할수 있기 때문에 엉덩이 쪽에 대기를 하세요 엉도이 한번 보면서 잡았죠 자 제틀 제탈로 진정한 끝내버리겠습니다 그냥 고생하셨습니다 예. 게임 세였습니다 예, 진정한 던지는 것까지 봐야겠죠 진정한이 아니고 볼을 던지네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예, 디아로가 같은 경우는 사실 순간이동 패턴이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그렇지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잘 따라서 하셨다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거예요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